자 지금부터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7조! 코르토? 네! 사쿠라? 네? 어... 우와 사쿠라랑 같은 조다 사쿠라랑 같은 조다 자 다음은 사스케? 네? 첫날 아 너무 좋네 날씨도 좋고 아 <웃음> 공기 좋고 <웃음> 누가 밤꼈니? No. 너? 너 밤꼈어? 아저씨 밤꼈어요? 아니 그래요? 죄송한데 어쨌든 <웃음> 기분 너무 좋다 빨리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다 자, 빨리 학교 가야지 슉 즐거운 즐거운 학교 가는 시간 <웃음> 안녕 얘들아 <웃음> 아내 자리 어디지? 내 자리가요 어? 거기 맞죠 안녕 사스케 뭐야 아침부터 짜증나게 <웃음> 야너 친구가 인사하는데 또 그렇게 밖에 못해 진짜 우 진짜. 어? 얘들아 안녕? 어? 어 사쿠라다 어 사쿠라 안녕? 와, 와 여전히 이뻐 <웃음> 어? 어? 뭐야? 뭐야. 어, 사스케가 저기 옆에 있네? 사스케는 언제 봐도 정말 잘생긴것 같아 어 뭐야 어, 사쿠라가 지금 날 보고 웃었다 어 이리 온다 어 이리 온다 하하 어, 아, 역시 역시 어 안녕 사쿠라 반가워 어코르토 잠시만 꺼져줄래? 마나 사스키랑 얘기 좀 해야돼서 으 진짜 알았어 어 안녕 사스키 반가워 아 진짜 귀찮아 얘는 이런 것도 멋있어. 음 어. 사수끼 저 자신, 뭐가 잘났길래 저렇게 도도하고야. 남자로서, 남자로서 승부다. 승부다. 내가 꼭 열심해서 최고의 훅하게가 돼서, 돼서 아주 팔아버리겠어 기다려라 사수끼. 자 모두들 닌자가 된걸 축하한다. 아 반갑습니다. 와나 닌자다. 그렇죠. 어,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자 앞으로는 3인 1조가 되어 상금 닌자 선생님과 함께 임무를 맡아 수행을 하도록 하겠다 각조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결정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7조! 코르토? 네! 사쿠라? 네? 우와 사쿠라랑 같은 조다 사쿠라랑 같은 조다 자 다음은 사스케 네? 사스키랑 같은 발이다 어우 신나 사스 a r 도 기분 좋지 아 s 진짜 귀찮아 <놀람> 자 그럼 각반으로 돌아가 상점 y o 선생님과 인사할 수 있도록 자 이상 아 어, 진짜 어? 아, 진짜, 아니, 다른 거는 다 선생님 오셨는데, 아,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, 진짜? 빨리 임무하고 싶은데, 임무하고 싶어, 진짜 임무. 어, 닌자로서 진짜. 빨리 임무하고 싶다고. 아, 진짜. 코르토, 코르토. 가만히 좀 있어. 정신 살았잖아. 으, 음, 안 되겠어. 선생님 늦으셨지? 지각겠지 그러면, 벌을 받아야겠지. 하하하하. <웃음> 요, 요, 요, 트랩으로 요거, 트랩으로 요거. 요거, 장난 좀 쳐볼까? 그러면 들어오다가 여기서 과장 넘어지는 거 어때 어때 와 얘들아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어? 야선생케야 좋잖냐? 야, 상금 닌자 선생님이 저런 허술한 트랩에 넘어갈 거 아니야? <목소리> 답답하다 답답해 너도 <목소리> 너, 내가 하면 다 싫다고 그래 으이그 진짜 기다려봐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조심조심 해가지고 조심해가지고 어?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어, 이안이듯 좋았어 그렇 아, 얘들아 안.. <웃음> <웃음> 우와! 뭐야! 상금 닌자가 저건 속와 헐.. 진짜 떨어지네 뭐, 어? 선생님 어? 봐라 어 봐라 선생님 괜찮으세요? 음.. 너희들의 첫인상은.. 그 뭐라고 할까 그.. 어, 그.. 아! 짜증나는.. 다들! 옥상으로 집합. 제이화, 숙정, 사스케와 사쿠라. 자, 그럼 칠조 각자 자기 소개를 할수 있도록 먼저 코르토. 앗차! 내 이름은 코르토. 좋아하는 거는 컵라면.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루카 선생님이 사주시는 라면. 제일 싫어하는 거는 뜨거운 물 붓고 라면 기다리는 3분. 정말 싫어 취미는 컵라면 맛 비교고요 장래 꿈은요 이 마을을 대표하는 호카게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들어가 어, 네,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저는 사쿠라고요 어, 좋아하는 거는 어? 어 사을게요 어,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쓸게요. 요장래 어, 희망은 사스케의 부인이요 어, 그리고 싫어하는 건거르터야 어? 나, 나? 나? 나 지금 예, 얘기한 거나 얘기하는 거야? 어, 그랬다 음... 사쿠라는 닌자보단 연애에 관심이 더 많고 자, 다음! 내 이름은 사스케 싫어하는 건 많지만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어 요 어, 야망은 있습니다. 난꼭 어떤 남자를 죽여야 하거든요. 어? 어 그런데 왜, 왜, 왜, 날 봐? 너도 지금 날 죽이겠다는 거야, 지금? <웃음> 너 같은 애송이는 아니고. 아우, 대행이다 아우, 감사합니다. 아우, 새슴게 감사합니다. 아, 아 날안죽일때 사쿠라. 넌 내가 죽일 거야. 아우, 진짜 왜, <웃음> 왜 그래, 나한테? 진짜. 다들 조용. 어, 네. 지금부터. 너희 조가 첫 번째 해야 할 임무는 바로 서바이벌 연습. 서바이벌 연습? 뭐지? 서바이벌 연습은 학급 닌자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다. 조학생 스물일곱 명중 인정받는 건단 아홉 명. 열여덟 명은 다시 아카데미로 돌려보낸다. 내일? 네, 어? 말도 안 돼. 돌려버린다고요? 어, 우리 이태까지 뭐한 거야, 애들아? 이거 좀 아닌 거 아닌가? 조용. 어쨌든 내일 아침 다섯 시까지 집합할 수 있도록. 내일 늦으면 바로 실격이다 아 그리고 아침밥은 먹고 오지 않도록 어? 왜요? 훈련받다 토할 수있습니다자 그러면 내일 보자 슈아! 내일 꼭 시험에 합격해 주겠어 아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? 아 진짜 연락해봤냐? 니들?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다 너? 아 배고파. 너도 좀 조용히. 아, 배고파, 해. 배고파 배고파. 나도 아, 아 배고파 죽겠어. 얘들아 안녕. 어 선생님? 아 선생님 지금 보시면 어떡해요 진짜. 아 미안. 오다가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. 뭐야? <웃음> 얼른 대박. 자 어쨌든 첫 번째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. 자첫 번째 과제는 자 바로 이거다. 어이 뭐예요? 이거 방울인데요? 맞다. 첫 번째 과제는 이 방울을 교관인 나한테서 뺏는 거다. 예? 아이 뭐예요? 이거 너무 쉽잖아요. 이거 뺏는 게. <웃음> 만약 오전까지 내 몸에서 이 방울을 뺏지 못한다면 너희들 점심은 없다. 예? 그래서 아침 먹고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? 와 선생님 진짜 대박 재수없다.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. 준비 시작!